국사무상 나라국, 선비사, 없을무, 상상, 둘도 없다 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 한, 한 나라의 계국 공신이며, 어렸을 때, 건달의 가랭이 밑을 기어갔다는 일화에, 주인공 한신이, 아직 한중왕인, 유방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다. 유방을 따라 한중 땅에 온 부하들 가운데, 망양의 푸념과 향수에 젖은 나머지, 고향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속출하여, 군내부에서도 동요가 심했다. 겨우 치속도이라는 하위치기에 재수된데 크게 불만을 품고 있던 한신도 도망자에 끼어서 역시 도망쳤다. 한신이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은 재상 소아가 황급히 그의 뒤를 쫓았다. 유방은 가장 신이 많은 소아까지 도망친 것으로 우해하여 몹시 화를 냈다. 그러던 중느닷없이 소아가 돌아왔으므로 유방은 기쁘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론 화를 내면서 왜 도망쳤느냐고 힐문했다. 소아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한신을 붙잡아서 만류시키고자 쫓아갔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유방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신 따위를 제상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굳이 뒤쫓아가서 데려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소아가 이렇게 대답했다. 장수를 얻기란 쉽지만 한신과 같은 사람은 가히 국사무상이라고 말할 만한 인물입니다. 언제까지 이 좁은 한중 땅의 왕으로 만족해 계시겠다면 그를 중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천하를 제패하여 통일을 기하고자 하신다면 그 사람의 필요성은 대왕께서 천하를 바라고 계시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천하통일의 야망을 품고 있던 유방은 소하의 권고에 따라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여 중용하였다. 이것은 인재의 중요성을 말한 것으로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에 달려있다 라는 말이 있다.